자, 지금 자 자켓, 자켓, 어, 자켓. 자켓. <웃음> 그래. 자 우리가 자켓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응. 그 우리가 같이 7 명에서 다 같이, 7명에서 다 같이 네. 걸어가지고 네. 누구 하나라도 실수하면은 안 걸리는 거. 아 뭐라고? 그 약간 우리의 <웃음> 그화을 그 실수하면 안 걸린다고? 누구 네.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은 망하는. 아, 오디션을 안 겪고 한 명을 실수하면 이제 완전 다 진짜 다다 되게, 아, 네. 되게 어, 저 그런 리스크가 있는 솔직히 저희가 성공 확률이 거의 60대40아니었아니 어, 우리, 우리 연습하면서 맞아. 솔직히 진짜 뭐 이렇게 시원하게 음. 끝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사실 어. 사실 그전 연습하는 거한 3번 하면 2번 정도 실패하고 한번 맞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네. 자켓이 성공하면 은 레이저가 실패하고 엄청, 네. 레이저가 성공하면 자켓 아니 모니터 봤은데나 레이저 배송 맞고 있던데 아, <웃음> 형님 몇번잡혀갔어 아, 지금 네번 정도 잡혀갔어요 저상황나도 못했어요 지금 <웃음> 그만큼 그래밍 부대에 굉장히 뭔가 많은 걸 시도를 네. 했고 도전을 했고 네, 연습도 열심히 했고 네, 진짜 좀 많이 좀 애썼지 강연승 네. 네. 진짜 엄청 긴장도 많이 하고 또, 또 이런 뭐. 퍼포먼스가 또 라이브였잖아요 맞아, 라이브. 그래서 사실 음. 더 긴장 했기 때문에 음, 에이, 어려웠던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가가 언니, 언니가 가 뮤지컬을 하시는 거 보면서 맞아 아, 진짜 너무 좋더라 진짜 나는 영화 락. 현장면 같았어요 저는 원래 가가 그리고 토니 그 G&N 영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그거를 솔로로 이렇게 불러주실 때저 음. 진짜 약간 울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뭐 무대들이 되게 의미 있는 무대들도 많았었고 야, 오늘 또 어, 우리 되게 연출이 되게 좋았잖아 아, 연출이 되게 아니, 다행해가지고 거, 이제 걱정했던 거는 음. 이제 못 받았다고 이제 사실 우리는 뭐, 뭐 아쉽지만 그래도 영광이었으니까 아, 생각했는데 이제 팬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응. 그러고 있을까봐. 아, 걱정하실까봐 더걱정 했던 아, 거우리 콘서트라 매니아. 아그요말 아니, 아니 우리 콘서트 하루 온, 오, 왔는데 잠깐 들은거 아니야? 어서 아니 뭐한달이 어, 잠깐. 아니, 됐어? 아니, 됐어. 아니,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웃음> 그런 거 아니었어. 너무 애썼다. 네, <웃음> <웃음> 제가 잠깐 들으려고 옷을 한천번더 입었다가 벗었다가 다그 <웃음> 잠깐 들으려고 어. 제작하지 않았나? <웃음> <웃음> 잠깐 들려고 제작하지 않았나? 아니었어. 고신고 아니, 갔다가 반아프더라고옷고더라고 네, 네, 네. 네. 잠깐 들는데 고 잠깐 들르라고. 추성 막세번 하고 저희네네네 좀 쌌지 <웃음> 심지어 저도 댄스 안무도 알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나중에 진영 보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목소리> <목소리> 뭐. 이거 <이런 목소리> 개인적으로 못 하는데. 진영 솔로 프랙티스뭐 <목소리> 비디오 한번 찍자.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올는다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와진 지금 나참마저 올린다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우리 데뷔 날짜 근처로 해서지 올린다고. 아니요. 아마 뭐 패스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참마저 지금 큰물한 모금을. 아야야야. 춰다. 와 진짜 고맙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형이 한다 그러면 우리도 도서 이거 해주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되게 감동적인. 어, 아니야. 진짜.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해도 올라가지 않을까? 거야. 사실 걱정하지 진영이 <웃음> 백스티즈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되게 우리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치 그거 맞지 그거 맞는데 막, 나도 나도 맞다. 나도 나도 어. 아니야, 나 그냥 나중에 보여준다고 거짓말 안했다 아니야 아니야 그래, 그래 나도 좀 했던 말은 아닌데 그 얘기 안 했다 얘기 했다 나도 같이 하고 싶었다 아 맞아 그건 맞지 나도 같이 하고 싶었다 너네 복권 당첨되고 싶다 형 당첨이 되니? 아니야 하고 싶다고 잘수 있는 게 아니야 할수 없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영상으로라도 형 우리가 이뤄드릴게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형 답이 안나 다배다다아 이래서 춤추고 한다말 어. 어. 아, 그래도, 그래도 막 숙달하기 전에 어. 이거는형의 손이 어. 나는 과정을 보고 사실 기억하고 있어서 나중찍어 얼마든지요. 예 그쵸? 솔직히 형 기억력도 좋잖아요. 누가 그래? <웃음> 나 처음 들어봐 이게 쓴다 형님 불화 좀안 들으면 안돼아 오케이 형손 빨리 손찬수 없죠 올 우리 우리 일본의 회에서 무대에 올라가서어번 그걸 축하하자 어 우리 지금 한동안 아, 떠나겠다가 무슨 너무 다 진짜 봐서 좋다 얼굴 봐서 감염도 뭐고유든지 음료수든지 건배 샴페인이야 네. 샴페인 맛있다. 아, 아, 가, 지금, 지금 마실 거 가져올 시간 좀릴게야 이거 한번 <웃음> 먹네. 했는데 <야, 웃음> 아, 네, 난... 이아아아 아, 무대 너무 멋있더라. 아무대들 아, 아, 우리 무대합아전 너무... 무대 아, 아, 그 좋았다. 야데 아. 마이어도 진짜 그 하루 했나 연습. 아 마이어, 아, 어더했잖아마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우리 무대 하기 전에 사실 각자가 떨어뜨려져 있어가지고 더 긴장된 상황이었던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 마이크 켜져 있어서. 아 맞아. 이렇게 어, 되면 우리, 우리가 인어를 차고 있으니까 우리만의 <웃음>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맞아. 지금 이번에 함성도 안 타고 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니까. 어, 이번에 안 타. 그래서 되게 좀 뭔가 뭔가. 안심이 되는 거 기분이었던 거같들요 들으세요 들세요 어때 괜찮아? 날 아, 좋았다 날 좋았다 아, 그거, 잘, 그거 진짜 잘됐이되지 <웃음> 우리 그, 이거 그 연습이 아니라 태영이 받은 거 제가 직접 받은 거그요 진짜. 그래서 음, 응.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이거 이거 아뭐포아가면서 너무 걱정 뭐라고 카드 뭐 제대로 못 받. 아니 네, 문틈 사이로 네. 해가지고 어. 닫고 이러더만. 그러니까 뭐, 이게 그 경력 타이밍이 우리가 계속 안 맞았. 어 웃을 때 아니, 네. 호텔 문틈에서 아니 근데 웃을 때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웃 웃을 때 아니고 정말 태영이가 진짜 명사수예요. 진짜 난리야. 아니, 그니까 아, 아니, 진짜. 그렇고, 어. 아, 니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아, 아, 뭘 해도 약간 해서 다잘 봐. 너 너가 잘한 것 같아. 아 호비, 아 호비 멋있었다, 호비. 아 호비, 맞다, 맞다, 맞다. 호비, 호비 계단 올라가면 멋있었다. 한명 있잖아. 야 오늘 우리가 날때 지금 오늘 오늘 내가 너무 아쉽다 제가 아쉬워하는 사람이 데요 멋있었어. 와그 이후로 다리가 후들거리고 들거리더라고 나는 긴장돼가지고 시작 전에 긴장했었는데 호비 넘어진 거 보자마자 바로 긴장 풀렸죠.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리허설 때를 더 잘하긴 했어요. 거기에 턱이 있을 줄이야. 리허설 때는 다들 그냥. 그냥 네, 네. 네. 네. 네. 아니, 얼굴 표 정도, 근데 카메라도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도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도 사실 뭐 오빠, 그럼 나는 <웃음> 나는 뭐 <웃음> 어떡하냐? 나 인생이 인생이, 인생이, 인생이, 인생이, 인생이, 인생이, 인생이, 인생이 맞아. 맞아. 이렇게 잘잘 이렇게 해놓고 사실 악수다고 하는 춤 자체가 너무 아쉽네요. 아니 근데 제가 안안 하세요. 하세요. 제가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바로 앞에서 멤버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 봤거든요. 너도 원래 거기 껴있잖아요. 근데 그춤 멤버들이 이제 댄스브레이크를 이렇게 무대 하는 거 보는데 왜 사람들이 BTS를 좋아하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렇게 얘기 다 해놓고 어떻게 또 얘기했냐면, 야정구가 I 안 o 니까편하 I 아, o n t k n 평 w w h a 멋있는 거 did. It was simple. I think 지 t was in 아 o u r world to take care of the f o o t 고 a l l s I see you want to go. You want to talk for my mother. I don't know h 형이 to g 아 t it. I hope y o u r 고 not going to get i 맞죠? <웃음> 다도, 하면... 아올라니니 맞죠, 맞죠 아니, 니 어떻게... <웃음> 시룩,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고니아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 아니, 그 그랬잖아요. <웃음> 아니, <웃음> <이런 형이 없었어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이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아, 이거 키... 말을 너무 좋게 해 줘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 태영이가 <웃음> 인상에 주름을 딱 쓰다라는. 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가. 아, 근데 있잖아. 알지 알지 알지. 이그 약간 사대화사 아래로. 아, 근데 저... 근데 네 진짜 멋있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노래만 부르니까 편하긴 하더라. 와, 아, 당했지. 그 근데 네. 그래도 솔직해 줘. 아잖나 형이 응. 되게 난 죽어도 응. 올라갈 거야라는 모습에 되게 멋있어. 아, 올라가야지. 어, 댓글이 보면 좋을 텐데 이게 그니까. 댓글 볼 타이밍이 까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라서 네. 아, 그래도 아, 영상은 온가르게 어, 올라가나서 이 사람이 올라가 분인데 여기 댓글로 계속 올라간다 이거는 아, 살아있는 아, 거지 아, 아, 아니, 아니 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거 그, 뭐. 이거 그 아직 그안 올렸지만 아직 그 온라인상으로는 남아있으니까 아, 그럼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괜찮은데? 이거 꺼지면 바로 꺼지는 거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게 내에 아, 걸려서 안꺼져데아 이거 터치가 안 되는데 이거 눌러봐 백으로 보이지 엑스 눌러볼까? 엑스 누르면 꺼지지 댓글은 지금 올라가거든요 슬퍼하고 있을 것 같아. 슈가 메리미 있네. 아, 보이지도 <웃음> 않아. <그런 얘기는. 웃음> 뭐, <웃음> 형, 형, 뭐. 아 키라리고 옷에요 <웃음> <분까봐. 웃음> 아, 아 지금 올려줄까 봐.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 <웃음> 네. 매일 브이앱 할 때마다 슈가 형 결혼할 때 맞아 슈가, 슈가 메리미가? 있어. 있어. 인기 메리미지 아, 네. 아 진짜 이거 <웃음> 항상 있다니까 아니,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야, 어디에 야, 있는 거야 아그게나 개인 브이 때도 슈가 메리미 있다니까 야, 인기 근데, 메리미는 형다어다 했어 어, 정인거 뭔지 알아 도 결혼 한번 해라 형 그게 아니라 라스베가스에서는 저희 드라이브 스루로 결혼할 수 있는 아형형 진짜 드라이브 스루로 결혼수형 그게 아니라 진짜 이틀 동안 내가 유예할 수 있어 그러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 결혼, 아, 결혼 결혼, 결혼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결혼 정말 있는. 아니, 진짜, 여기는 어, 남녀노 그래. 상관없이 드라이브 스를 결혼할 수, 어, 수 어, 있어 그리고 다음날 내가 결혼을 취소했면 그럼 취소할 수 어, 있어 와 어, 대박이다 이틀 인간을 위에 드라이브 스로는아 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진짜 <웃음> 그래. 아 사이도 많 제가 아,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아 진짜 그런 사람 많아 그렇지. 라이이 진짜 의식해라 라이트 쓰고 그다다 필요한 거잖아. 이건 <뭐� 진짜 갑자기 윤기 매리 really 진짜 지가이가아스어요어그래다 DT가 가능하다 결혼. 자, 우리 아직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 벌써? 아, 는 아니야? 아, 그럼 좀더 해. 아니, 아니 오늘 오늘 진짜 무대 하고 나서 걱정 안이어지모터링 바레 는데그래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아니 그거에다가 포인트를 주자 주자고 뭐. 일단은 성공을 했어요. 퍼포먼스를 하고 싶었던 거 어쨌든 물론 좀 완성도가 지가데아이거큰 아, 욕심이고 아. 사실 본문에 생방으로한 번에 이게 뭐 사전 녹화로 여섯 편씩 찍고 그런 게 되어서, 한번 충분히 만족하고 네. 충분히 잘했습니다. 네. 생방이 네. 재밌긴 해요, 진짜로. 오민지 네. 아니 간만에 되게 쫄깃한 무대였어. 그냥 우리가 우리가 항상 그 뭐냐 그패믹 동안 다다썼니 그렇지, 그렇지. 음, 정말 좋은 음,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간만에 네, 간만에 네, 생방의 그깃한뭐 그래. 그 A M A도 어, 뭐, 생방이긴 어. 했지만 이번 거아니는뭐 이번 네. 거는 좀 뭔가 좀 첨가된 생이뉴 네. 파포넌스다 보니까 네. 아나 오늘 한끼한 끼도 못 먹었어. 지금 뭐컨디션 너무 너무 답변하답하는벤 아, <웃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안 물어보더라고요. 끝! 그러니까, 아, 다시. 야, 다시 그래서, 나 돌아왔다, 야, 계속 기다리겠어. 어, 어떻게 하지난그 코비드 바람 들으려고 봤 뭐니까 트레일도 까먹었어. 어, 그리고 아. 어, 난 솔직히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 못하지 못하 오늘 너무 재밌는 그런 사운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 아 근데 네, 이제 긴장이 좀 풀리긴 했나봐 근데 9회 7명에서 이렇게 얘기한게 어. 이 준비하는 동안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아, 아, 솔, 예민해, 예민해가지고 어. 다 나의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지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나 화장실 파이팅을 못했어 아, 화장실 아, 파이 아. 진짜 진짜 DMI 내가 전화해서 아왜그러는 아니 그형우이있술때얘 뭔지 알려주면 안돼 나못 갔다 기잖아요 남친이 나 아무튼 지금 비순만이 많은 화장실 못 갔다 왔다 화장실 아 갔다 왔다고? 그냥 숨아요나 진짜 궁금해가 아, 비록 상의 못 받았지만 아니, 아니, 아니. 사실 근데 이제 얘기하자면 저는 아주 또그 작년에 그 이어폰을 딱 빼서 이제 아그 화면, 그, 그 아, 화면 아, 안 하는 거아나 이게 딱 이런 이 순간이 아주 또 귀에 명소가 내 응. Rain on me by lady gotta how I got it <웃음> 이게 아니, 내일이야, 내일만. 전 전해서가 나. 뭐가 기억 나냐면 그렇게 딱 하고 그 뒤에 예그 분위기였어요. 스태프분들 웃으려고 그렇고 비디오가 나와있잖아. 아, 네, 네. 아니, 왜냐하면 어? 우리 한숨 쉬고. 아니 우리 색이 진짜 달랐잖아.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래애 장애를 시. 케이크가 두개 준비돼 있었지. 케이크가 이제 탈락용과. 근데 좀용감하빵입니다 <웃음> <빠릅니다. 웃음> <웃음> <웃음> <방> 케이크 프로스 <웃음> 아니 진짜 못 받고 그 케이크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아니 케이크 아니, 하나 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뭐 해외 아티스트들 퍼포먼스 같은 이런 장면 되게 많고 있지. 진짜 많 이게 기지시는 그, 분들도, 분들도 있고. 맞아 이게 그렇게 <웃음> 무슨 막 저희만 이다리가 저희는 만든게전한그 굉장히 어려운 시장 시이 어렵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무도 모르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또 기대를 했던 게 갑자기 탑티오가 본식 맞아, 올라가서 아 올라가서 되게, 아, 되게 원래 바람? 사실 왔다 갔다 했는데, 탑티오가 네, 네, 네. 이제 2019년에는 본상에 있었고 어. 20년이랑 21년에는 없었지 어, 빠졌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아. 이번에 본식에서 빠지고 이제 좀 뒤쪽으로 가고 우리가 무대의 앞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MC와의 간단한 재밌는 토크가 있어요. 그잘안 그러니까. 아, 어, 하잖아요. 너무 값이 나오는 거 같아. 아니 내가 보이는 아, 아니 강 PD님은 왜 왔지? 아, <웃음> 스쿼터는 왜 왔지? 거기에 스쿠터는 왜 왔지? 가게막 네. 굉장히 그돌여지고 있었어 되게 인사람주도 많이 <웃음> 오고 이래가지고 <웃음>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뭔가 멘트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 이제 네. 미스터 맹을 네. 준비했었거든요. I'm Mister 맹. We did it. 야 보고 있나 이런. 그럼 미스터 맹으로 카메라가 딱 돌아갈 줄 알고 <웃음> 이제 약간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었죠. 야, 아, 몸이 두번된 거? 근데 거기 몸이 된 거긴 거긴 거긴 거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뭐 모두가 아니야. 다 생각해. 아, 다. 아, 아, 다, 아, 다 아, 그때 네. 뇌가 네. 거의 네. 이 500% 로 돌아간 가 그때는. 어, 다. 그 다는 무슨 이야기야? 근데 나는 무대에서 뇌가 멈추던데. 아,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었잖아요. 어, 그렇지. 아무튼 니그 갈수 있는 그탁 아니 그, 그 탑, 아니, 말도 안 나오네 탑, 그 탑디오 탑디오에서 탑뷰어, 이제 받으셨잖아요 그분들이 맞아. 이제 울어 주시는데 아나난좀 후광 오라고 대충 울어 주셔가지고 진짜 깜빵 오시더라고요 누자켓이 도자켓이 이렇게 받고 나와서 펑펑 서아나 되게 좋았어요 나그 너무 너무 아닌데 아니, 아니 뭐, 벌써, 뭐 아, 사실 제가 햇살이 맨날 뭐, 뭐 맨날 듣는거예요 사실은 없죠 아나 나로 나로 매일 듣는데 저스틴 비버 피치스를 치면 <웃음> 그 다음에 키스미모어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네. 조알리파 레베테이킹 한국에서도 네. 엄청 많이 나왔죠 솔직히 카키스스를 이렇게 나왔어요 첫번째 곡이 일단 키스모어 그러다가 열 번째가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오더라고요나 요즘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타는데 버터는 안나오더라고요버튼가 가끔 들어는데 알고리즘 잘 타야돼요 다이너마이트 나오는데 그니까 러 결론은 키스미모어가 받을 만 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해뭐라 아, 하자 아직 멀었다 는뭐 뭐라타? 1 0년라타 쟤는 뭐라타? 고작.. 뭐라타? 데는 뭐라타? 쟤는 뭐라타? 쟤는 뭐라타? 쟤는 뭐라타? 쟤뭐 진영 지금 눈치 모르네. <웃음> 아니야. 30살이야. 뭐, 아니, 진영이, 아니야. 진영도 이제 서로 살이야. 아, 아, 아, 아니 지이 아니야. 저 이제 줄치면은. 아니 미국이라서 숨을 아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이제 많이 없어져서 숨을 아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미국에 있으니까 저한아나해야 돼. 아니, 우리가 아직 어려워. 주간프렌드라고 지금. 자꾸 튀는 거야. 그냥 과장 좀 해. 내가 아 아메리카잖아. 너무 말해지 어메이커면 나도 너 아니 석진아 괜찮잖아 나는 원래 밖에서 서로 우리는 같이 프렌드가 아니야 미국에서는 프렌드는 슈가만이야 아 그래 나 오해했는데 저 아까 그키서바씨 옆에 계시는데 아마 신 쉬는 거 없을 때 그냥 티스 그냥 하고 그래요 그냥 뭐 예를 들면 한국말로 뭐. 으러 그래 지혜야 그래 지혜야 지혜야 지혜야 석진아 잘하잖아 아야 그래, 하고 싶 그래, 우리 너말 듣고 싶대 자주놓 찾아. 아니 우리, 우리 정도로이해질 정도 수가 없는 팀도 없다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말은 키스미 모어가 난 기억이 너무 나올것 같아. 키스미 모어 바 저절 때하는 아, 얘기 너무 기억에 남거든그 비가 나올 줄알브라스 키스미 모와 저절 게 같은 이긴 한데. 아니 나그그그 나올 아 나도 그 크바르면서 이미 그 레미가 생각이 딱 나면서 이제 쉽지 않았어. 아, 네. 우리 아, 고했다고또다 그 상이 아마 뭐였지? 뭐더스받다음에받받 뭔코를 하더라고. 어, 뭔가 어. 이렇게 좀 마음이 좀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셀러빙하는 데이렇 하고 하는데 어. 속상했죠. 네. 그래, 저거. 저거. 안 속상할 수가 없지. 그거 그래. 그 정도로 어. 저희가 그 진심이었다. 진짜 진심이었어. 아. 아. 그러니까 와 네. 진짜 진심이었어. 아, 솔직히 아쉽지 않았다면 저희가 진짜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쉬운 거기 때문에 또 너무 슬퍼지는. 하 네. 다음에 않았어요. 이런 도봉원서 어. 할수있을까 근데 그 우리가 그래미에서 처음으로 개인 퍼포먼스를 하는 거 안. 아니 오픈에 다이라마이즈를 오픈 아, 했었는데 아, 우리가 이제 시험로 해보는 건가요? 그러 기대면 맞아 처음으로 승자였어요 네, 처음으로 맞아, 이제 선거지. 실제로 가서 승리였 우리끼리 선거였는데 저는 거기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맞나요? 진짜 이거 전체적으 의미가 있나 그리고 되게 그래미에서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셨고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준비하면서 진짜 그래미에 있는 그 연출을 하시는 관계자분들이 진짜 신경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어, 맞아 진짜. 아까님 시작해서 뚜르님까지 그 진짜 우리 사실은 아, 네, 원래 어제 연습하고 끝내야 되는데 정국이 리프트 타는데 우리 한 번만. 첫날 시간까지 빼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연습하게 해 달라고. 저희가 부상 했어요, 그래서 안 하는 날이에요. 부상해서 연습. 어제 피로 썼어요. 어제 어제 어제. 어제 해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저희 한 번만 리 연습. 두 번만 맞출게 해달라고. 스피커도. 안 틀어져 있는데 우리 와 블루투스 스피커 가가지고 대면 틀고 가가지고 어. 그걸 당연히 내가 산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다 다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어 그래서 어제 했으니까 오늘 어, 실수 안 했거든요 오전히 PD님들이랑 다 타이밍이 맞 어제 실수 게게한 번인가 네. 두 번인가 있었잖아요 음. 아, 진짜 음. 막 여러 가지가 스쳐갑니다 일단은 나는 그리고 나중에 영상 공개되면 알겠지만 우여곡 중이 많았습니다 안무 짜주신 우리또 저희 안무팀 나 그래도 되게 놀라운 게아 진짜 더 열심히 하겠습니 호비 아, 형이랑 정국이는 딱 하루만 연습하고 무대를 했잖아. 아, 같이, 단체로. 혼자, 혼자, 혼자, 혼자, 방에서. 방에서 응. 들 어, 아니, 다들 경기하면서 엄청 봤더라고, 어, 응. 연습을 많이 하고. 아, 근데. 아, 네. 어, 바로 하대? 아, 네. 어, 아, 네. 방에서, 아, 아, 방에서 얼마나 좋천 아니, 사로프로자이 친구. 알고,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상실이 상실이 없으니까. 아 어허 정 나자고 싶어. 야안 와서 일어나지라. 아나 호비랑 이번 있어. 안무 그 나도 연습을 했었지만 호비랑 나는 진짜 한 번도 안해 봤어. 그때 호비 두통이가 있어 가지고 아, 아, 안 왔었거든. 아, 네. 아, 아, 나 호비랑 한 번도 못맞났어요 네. 네. 아유. 아, 뭐 아니 뭐 뭐. 어 아, 진짜 안 그러니까 무너겠다. 나 지금 너무 막이 하겠는데. 뭐 아직 안게또 응.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약간 뭔가 우리 페스티벌 노란색으로도 도매되고 있었잖아 네또 콘서트 기간이고 아, 아, 아, 아. 아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게그 너무 많아 방탄 이어서 자랑스럽게 저희가 기죽을 있는게 아니라 진짜 저희가 신경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 그래가지고 다 지쳐있어요 그래. 지금 아. 네. 이제야 꺼내는 거지 뭐 난 <목소리> 아, 뭐, 뭐, 솔직히 속상해 근데 뭐 어떡하라고 뭐, 오늘 속상한 말만 면 되죠 맞아. 아 먹고 아, 너무 터면 되죠? 지랄 거난 방법도 있어 나는 진짜 몰랐는데 이게 그딱 부를 때 우리가 아니었을 때 그때 나 진짜 되게 받, 받고 싶었구나 <웃음> <난>. <웃음> 이거 그때 아 괜찮아 왜, 괜찮아 이거 코하리로 <웃음> <후안해. 웃음> 기대했어 야야 <야, 웃음> 별거 아니야 야 오빠가 진짜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지 몰랐어 다 똑같지 가족들, 나 지금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통이 많이 왔는데 통을 못보고있어요 <웃음> 너무 위로해주고 있어가지고 어, 괜찮아요. 친구들이 괜찮아 하는데 어. 그래, 괜찮아. 원래 괜찮다는 말이 제일 안괜찮아데 <웃음> <웃음> 근데 막상 내가 친구들 한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잘했어요 아니, 근데 아까 퍼포먼스 끝나고 이게막 기립박스 켜주시고 다들 일어나서 기립박스 쳐주시고 아, 그, 함성 여기 뚫고 들어오는데 그래도 뭉클하더라고요. 그래 오늘 오늘 오늘은, 오늘은, 그래도 오늘 그래도 붙지하지 않겠냐? 어 다들 잠 많이 터졌을 텐데 진짜 붙잡고. <목소리> 뭐 <목소리> 그래도 아, 저희 그림이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레이디가랑 네, 인사 인사 한... 인사했는데 정말 우리 너무 좋아하고 엄청. 야너 뭐, 정말. 야, 진짜 인자다. 혼자 가서 사진 찍는데 와 와. 그럼 그몇번 실패했는지 알아요? 아 그래? 아 맞아 그. 그때가 타이밍이 다 레이디 가가와 뭔가 네. 사진을 난, 찍으려고. 나는 나는 너무 팬이라서 뭐, 사진 한장 찍고 싶은데. 모델 뭐, 팬이. 막 용기를 아, 가지기는 또. 어, 데이페이지 아, 데이페이지 원래 사실 나는 그 우리 퍼포먼스 내가, 아, 내가 원래 레이디 가가 선생님 옆자리 일부러 고음을 거는내가 그때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가리지 안 되시더라고. 준비 준비하신다고. 품이지. 아무튼 뭐 재밌었어요. 난수 n 연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요잘 놀다 갑니다 자, 잘 놀다 갑니다 일단 네. 어쨌든 오늘 you're not sure if y o u r 중 not sure i 질러야지 진짜 최 o t sure if you're n o 쇼하는 가수 오랜만에 거기 몇명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마 o t 다 u r e if you're not sure if y 아, 그러네. 음, 그러네. 음, 음, 음, 음, 아, 그러네. 그리고 와, 와. 상당히 더울 겁니다. 한 28도, 29도 될 거니까. 우리가 더 더울 거 마이팅 넘치게, 물도 좀 많이. 우리가 더 더울 거야. 거야. 어. 자, 그러면. 네. 자, 예, 준비 아, 정리하시죠. 밥 드셨어. 너무 빠가지고.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 아, 눈이 아, 풀리움 지금 자, 어떻게 뭐 어떻게 됐어요? 잘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두 세.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라이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생 았습니다고마해요 고마워요.